안녕하세요 군산 갑오징어 낚시 왔습니다 어, 오늘 10월 19일 물때 일물 그리고 간조만조받뒀는데선실에서 자다가 금방 일어나가지고 기억이 안납니다 현집장이 자각처리 해줄거예요 여기 수심 깊다고 하셔가지고 20%부터 시작을 합니다 와 수심 깊은 데가 너무 심한데 장난 아니네요 조심 깊은데, 원래 너무 심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데. 뻘밭입니다, 뻘밭. 오우, 환수하셨어. 와. 자, 사장님이 바지쌤 준비하러 하셨는데, 아침에 시작부터 바지하기가 좀 모여가지고, 직결로 합니다. 오우,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날씨가 춥네요. 오. 내가 본 너울 중에 제일 제일 센것 같아. 오, 오 어, 자꾸 나오는데. 몇몇 분들 보니까 반차가 주였 습니다. 괜찮으세요? 어 괜찮습니다 <웃음>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5호를 써요 한 마리 하긴 했는데 엉켜버리네요 왜 뭐가 문제지 앞으로 조금 캐스팅했다고 그러나 자, 파란색이 물긴 했는데 저는 가지를 쓰려고 하면 은 완벽하게 수평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수평 얘기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일단은 한 마리 잡았으니까 옆에 분들이 저기서 나오시더라고요 가지채비 그럼 저도 가지를 해야 되겠죠 라인이 0.45인데 센 m 라서쭉 당기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5cm 정도씩 좀점 줄여보겠습니다. 반가에2미로 줄서가지고 좀 나중에 양수에 서서 당기는지 모르요뭐어요 네. 어이구야 어. 가지가 너무 긴가 보여. 와, 옆에 난리, 난리 났습니다. 자, 가지를 한 7, 8cm? 그 정도 줄였습니다. 이제 가지 안 쓸라고 했었는데, 선장님이 준비해서 오라고 하시네요. 자, 두숫또똥 켰나? 20분대 어우 사이즈 좋다 이게 봉돌이랑 같이 살 걸로 왔어 으흐 가보증은는아름역가보징이야 엄청 크네요. 물좀 풀어주세요! 큰 거, 작은 거 섞여서 나옵니다. 뒤쪽편 장난 아니세요. 계속 엉키시는 계속. 자, 너울이 너무 심해서 저는 엉킬 것 같은 바로 회수해서 채비 바꾸도록 할게요. 너무 너울이 있으니까 감이 없죠. 사람이 멈출 생각은 아니네. 차비들 밖으로 가긴 그렇고, 가지긴 가진데, 아예 그냥 가지가 아닌 듯이. 바짝 당기죠한 2cm 될까? 아, 경차가 너무 넓다. 떨어졌어 아이 담배 낀다고? 컸는데 아이. 어? 일단 가보신 것부터 일단 얘좀 예예 얘 먹물 줄까봐 <웃음> 어휴 고맙습니다 아우 가지를 길게 쓰시는구나 예? 아들 길게 쓰세요 예. 혹시 예. 아, 젊은거이 맞으세요? <웃음> 어떻게 하시지? 아, 목소리하고 어. 딱애기 저거 딱 하면 다알 <웃음> <웃음> 처음에 잘 그랬어 신이때딱 목소리 니 아이고 이거 재짓고 살 수가 없네 <웃음>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와 크다 문어 아니에요, 문어? 오, 찰박입니다, 찰박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옆에 또 엄청나게 잘 잡으시는데, 시청자님이셨어요? 아차가 너무 넓으니까요. 뒤쪽에, 나는 10개 먼저 해놨으니까, 뒤쪽에 10분만 먼저 드시게요. 올리고, 딱 드세요, 그러니까 자, 안쪽에 또 쳐볼게요. 오, 여기 라면 도주네오 사이즈 큽니다 이거 여기 창도 주시나봐요? 네? 예? 도 주시나봐요? 참! 참예예 아, 예, 예. 예, 예. 처음 타봤습니다 아? 사이 좋습니다 예아 야, 옆에 시청자님께서 그러시는데, 프로 선단이, 어,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7시 36분입니다, 지금. 갑보징어도잘 나오고. 아니, 뭐, 8시도 안 됐는데, 라면을 주신대. <웃음> 옆에 시청자님께서 딱 그러시네요. 그 유명한 프로 선단을 모르느냐 자, 오늘 타보니까, 타보니까 알겠습니다. 오우. 또, 네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 한 마리 빼놓고는 사이즈가 다 괜찮아요. 철박 이거입니다아다배피다가한마리늦쳤어 컨디션이 좋네요 어제 2시쯤 도착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잤는데 오히려 배에서 더 신나게 잔것 같아요 아, 추천받기는 구독자님 중에 김승범씨 추천을 받고 왔습니다 짱이다 그래서 오긴 했는데 <웃음> 짱은 짱인 것 같습니다 가비도잘 나오고요 옆에 시청자님 아, 아침부터 계속 잡고 계세요 바람바람 물고는 바람 진짜 좋겠는데 바람이 부니까 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흙가고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끔씩 당겨봐서 좀묵식하면참진하고그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야, 진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겠어. 예, 예. 자, 라면 먹고 오겠습니다. 앞쪽에도 라면 준비됐으니까요. 해물라면 한 번씩 드시고 시게요 뜨거운 차종류는 뒤쪽에 커피포트랑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드시면 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웃음>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아, 이게 나 맨날 는데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 라면도요. 아, 홍합 넣어 주죠 라면에. 아 국물이 시원해서 못남기겠어잘 많이 보고 많이 습니다아예 고맙습니다. <웃음> 오단 끝내 주네 여기 아침 아침밥도 주네. 자 애기 색깔 바꿨습니다 주황 주황으로. 자원이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여기. 터가 포인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 수심이 좀 깊어서 근데 고기만 있다면 바보지금만 있다면 수심 3 0 m 건 30m분 0 이상과 아니겠습니까 많이만 나오면 가는 거죠 어? 아 이거 계속 민폐네 제가 저 이거 막합사긴해도 0.45거든요 그렇게 날리지. 가지를 만들어 오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문자가 그렇게 왔더라고요 네, 예, 가지를. 예, 예, 그래서 가지를 또 20cm까지 했더니, <웃음> 어우, 감을 못 잡게 했어가지고, 예, 가지 안 쓰고, 그냥, 외바늘 채비, 직결로 한 거, 그걸로. 자기 감이 가장 중요한 예, 예. 아, 요즘에 껌모드 탔다가, 예. 거기서 꼴찌 했어요, 꼴찌. 그리고 <웃음> 녹동, 녹동왕 갔다 왔는데, 아직 예. 집사람이 편집 중일 건데, 거기서도 꼴찌했습니다, 제가. 와, 이게 요즘에 아주 슬럼프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지를 쓸까 말까 하다가 선장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직결로림 날립니다. 단차는 너무 높게 안하려고요 단차 조절은 굉장히 쉽게 됩니다. 흔들리는 데에서. 단차 한 15cm? 25cm였었는데 한 8에서 10cm 자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주방이좀 늦겠지? <웃음> 전 바람의 아들이 아닌데 <웃음> 출전는 날마다 바람이 그냥 올해는 작은 녀석들하고 섞여있으면 쭉 빨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 너울이 있으니까 이거? 사치인가? 탓을 하겠습니까 날짜를 잘 못들어 제제 탓이지 히트 와 이거 제가 민폐, 민폐 끼쳐서 못하겠네 제가 25호로 올리겠습니다 쭈꾼이네? 에이 쭈꾼이네 에이, 조금이네. 에이. <웃음> 아 진정에서 철렁철렁하네요 에이 왜요? 아왜 왜 이렇게 제가 엉키지? 제가 25호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0 4온인데도 이렇게 날리고 네. 아 고맙습니다 죄송하고요 <웃음> 자 싱커가 제가 자꾸 날리네요 25호로 올리겠습니다 아, 25호도 크게 부담가질 필요 없이 제가 많은 고패질을 해서 25호의 무게를 느끼면 됩니다 25호보다 좀 느낌이 이상한건 금방 알수 있겠죠? 묵직하다고 겁내시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막값사 0.45이긴 한데 막값사는 정말 자기들 말래는 바이오그램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네, 왕왕 다릅니다 이거보다 한 호수 낮은 0.35 그거는 웬만한 브랜드 합사보다 더 얇았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거의 브랜드 합사 1호? 1호 두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원줄이 좀더 날리고 원줄에 맞는 싱커를 한 호수로 올렸습니다 25호 자선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오늘 너울이 너무 심합니다 진작에 제가 올렸어야 됐어 추를 오, 묵직하니까 잠깐 또 잠깐 어쩐지 해봐야죠 요 무게를 기억해둬요 입질 없으면 담배를 한대 펴야지 술을 안 마신 대신에 담배는 엄청나게 피는 것 같아요 아이 담배 하나 끊어있는데 딱한 마리 오네요 오히려 추를 올렸어야 됐어 고맙습니다. 저2 5로 올리고 나서 한 마리 잡았어요. 어우, <웃음> <웃음> 사이즈 좋아. 이런 사이즈만 계속 나오면. 자, 어, 어 괜찮으세요? 와, 사이즈 좋은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옆에 사장님 추워고 엉켜서 올라왔습니다. 사이 되게 큰 놈인 줄 알았어 히트! 더블 히트야 더블 히트 어? 더블 히트 아니네 <웃음> 말씀드렸죠? 포스 있으시다고 실제로 나가보면 시청자님들이 더잘 잡으신다 이게 그게 맞는게 아니고 원래 잘잡으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나오네요 엉켰나? 엉킨거 같은데? 엉킨거 아닌가요? 어? 안엉킨거면 크다 아 안엉켰네 <웃음> 제가 라인 잘 풉니다 근데, 셰비 많이 갖고 왔으니까. 셰비 많이 갖고 왔을 때는, 빨리빨리 빨리 끊는 게 좋아요. 됐습니다! 자, 시청자님들이시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역설 잡혔을 거예요. <웃음> <웃음> 히트! 와, 진짜 잘 잡으신다. 아, 아이고. 예, 수심이 깊고. 너울이 심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가징지가 조금 슬럼프라 엄청나게 재탄만 했었는데 수심 만 깊으면 괜찮은데 오늘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옆에 시청자님 성격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감으시면 됩니다. 이거. <웃음> 오늘 수심 깊고 너울이 있어가지고 조금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여섯 마리. 어, 그렇습니까? 네, 선장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너울 이제 잔잔해질 거라고. 큰거 같은데? 오! 오, 조, 조심하셔야죠. <웃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내기세요 아이고. 어? 설마? <웃음> <웃음> <웃음> 우와 크다. <웃음> 오, 어? 오? 어우 깜짝 놀랐어요. 저기 들어? 히트! 손맛은 음, 저도 맨날 음, 그런 거 같아. 잠자면 지금 괜찮겠죠? <웃음> 제가 저로 <저러> 도던 가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쪽에 자리가 비었어요? <웃음> 아니 아니 저기 아서한 자다 어. 아 시청자님을 쫓아 버리는 유튜버. 아 구독 눌러야겠어요. 아 흰색으로도 너무, 아, 흰색이 아닌가요? 네 핑크. 네, 핑크. 아, 핑크에요 제가 툴을 바꿔서 앞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자, 이 녀석 축강 많이 됐을 겁니다. 시청자님을 쫓아버릴 순 없고, 제가 한번 가봐야죠. 아니 아니, 제가, 제가 가보게요. 으쌰, 으쌰, 으쌰. 오, 여기 좋네. 완전 선수다. 와, 물색 끝내주는데. 이런날 같은 날은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야 롤러코스터? 바이킹 타는 기분. 우리 놀이, 우리 동산에 있는 놀이기구. 나 오세요 이동할게요. 뭘로 바꿀까? 아마 고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기 흙도로 입니다 흙도 섬이 시커멓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흙도로 합니다 오래 서세요 이동할게요 <웃음> 한 마리 딱 잡았는데 군산 흑도 근처에 가오징어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파란 고추장 한번 담가보고 지금 시간이면 9시 넘었을텐데 이 시간이면 파란색 먹어줘야 될텐데 여긴 또터가다라니까 아침에 피딩타임 잠깐 있었는데 조금만 더 단차를 내려볼까요? 한 6cm 내렸습니다 <웃음> 한치가 나 일단 내려가기 전까지 30이고 마크닉 풀레임 사실 거의 가까이 돼가니까. 내리정화도 한 마리 오네요. 네, 네, 파란색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이즈 괜찮네요 아니다 설박기보단 조금 작네 선수의 줄이 엉켜서 도망가오긴 했는데 양쪽 주위를 좀안 쳐다보게요 요즘에 제 페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슬라프가 좀온것 같습니다 다죠어 아, 너울이 좀두으니까좀 나네 어 여보세요 네. 이동할요아데수가걸는데아 어, 죄송합니다 아유 저저예 저, 저도 네, 너울 형형 휴대해서 뒤가아 예예 아저 여기서 묶어놓으신 줄 알고 <웃음> 아 아까 너울 중이라요아 예예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몇개 잡으시던데? 네 예, 다섯마리 나오네 아 몇마리 잡았는데 못과가 안됐습니다 언제부터 안되거지 쭈꾸미인가? 오호 죠 아유 죄송합니다 단차를 더 내려볼까요 바닥곤 바닥에서 10cm는 물긴 물었는데 더 내려보고 싶습니다 아예 이 바닥 어휴 너울이 심하지도 않은데 감을 못 느끼겠어 히트 다시 왔어요 어. 저기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 천국이네 천국 천국이에요 오늘 만주가 11시 22분이네요 11시 4분이니까 거기 만족해 죠 히트. 잘 잡으신다 진짜. 레이저로 바꾸셨네. 어, 아 이런 멍청하다. 멘트하다, <웃음> 놓치고, 담배 피다 놓치고. 예. 멀리서 보니까, 묘슬이가 저기구나. 반짝이는 게좀 화려하구나. 저는, 얘는 이제 안 먹는 것 같고. 스페으로 레이저란 녀석들이 잘 잡고. 와, 네머리째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우, 사이 그냥. 레이저만 나오라고요? 자 일단 감도 있어야 되고 잘잡으신 분들 보면 저기 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어떤 애기가 좋다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감이 좋으시죠? 자우리배로 일단 싸우고 하시게요 앞에서 상 받았으니까요 자 점심이 싸우고 하시게요 근데 보고서 잘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정 예! 그럼 넘어가죠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네고예 <웃음> 고맙습니다 와 프로는 반찬도 좋네 아아 고기를 못 잡아도 밥 먹어야지 아 그럼요 선상 이거 밥 먹는 재미로 타는데 맛있게 예, 되요 예잘 먹겠습니다 밥 먹으면 딱 만전해요 식사를 물돌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아침 참도 주시고 식사를 조금 일찍하고 이제 낚시 열심히 하셔라 이런 의미같은데 한 11시 한 10분 20분 그때쯤에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만조고 좀 있으면 물사러나면두 종류는 날물이죠 없는 실력 있는 실력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장님이 제일 핫하세요 히트 오 저도 한마리 왔어 오랜만이네 진짜 킹관이 사이즈 좋은데? 오, 괜찮아요. 히트! 거의 초리대가 9대1 액션입니다. 8대2 이상 되는 거. 8대2, 9대1. 그런 낚시대들은 챔질을 짧고 임팩있게 해도 후킹이 잘 되죠 근데 액션은 거의 팔을 높게 드시는 분들 좀 터프하게 하신 분들은 7대3 뭐 이런거 좋아하시고 짧고 강하게 탁챔질하신 분들은 9대1, 8대2 이런거 선호하시고 하시는 어, 히트! 이야 히트. 진짜 두 분이 진짜 잘 잡으신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원투 원투 투투투투 원투 원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안리새로 <웃음> 포인트 이동할 때또 범받아가지고 반쪽으로 들어가서 오징어 시야리 좀닦아라서 반쪽으로 날것 같습니다 한 25분 정도 이동할게요 입질도 없네요 네? 입질도 없어요 쭈꾸이야 네. 어우 아니네 누구거지? 예놓게요 네. 네. 주꾸인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오비 히트 가졌어 갑이네 조금 나오긴 할 모양입니다 한 마리 잡으내신거 보니까. 잡으셨어. 단차도 조금 높죠? 아이고, 습니다 쪽발았는데. 조그만 놈이니까 쪽발았겠죠? 덩치 크려고. <웃음> 너무 작다. 잠깐 나오다가 말다가 히트!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으로 진출을 좀 해볼까요? 이게 바지선인가? 와, 나 이거 씨. 오 장대 <웃음> 사무장님 이거 독가시 있는데 오, 와 크다. 빼먹고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이제 당하볼까> <웃음> 오우, 이야, 이야, 조리 때 멋지게입니다. 진짜 선수는 여기 에셨네 오, 큰데요. 사장님, 요질이에요? 제가 잘 몰라요, 이게. 어. 뭐. 아하. 파란색을? 그걸 좀 써야 되겠네요. 수평 만드는 거. 살짝 싱킹. 30cm의 사초 가라앉는 녀석입니다. 엄청나게 공들인 거는 몇개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하는데 이게, 폼을 써가지고, 뒤에 수성 페인트를 입혔는데, 이게, 물 때는 물고, 안물때또안 물고 그러더라고요 파란색 몇 개만 만들었었는데, 다 뜯기고, 뭐 하나 남았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한참, 저울이가 조금 있네요, 조금. 저도 한 마리 왔네 아이고 작다 손으로 이렇게 작은 것만 볼까요? 너무 작다 이거 그래도 손맛은 좋습니다 착 피고 여기 선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 나와도 제가 오는날이면 전체 조항이 안좋아 어제도 8 0수 하신 분 계셨다는데 근데 네, 가지채비의 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자꾸 안하다가 하다가 점점 한 번씩 해보는게 늘어나니까 작년에는 가지채비가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가지채비로 만냈던것 같은데 가보지는 올해는 뭐체채 어, 가지채비가 영감을 못잡겠어요 따로 연습이 필요 없었는데 가지채비 갈게요. 어? 올리세요 그랬는데 잡으셨어. 아 이럴 때가 제일 짜릿하지 않나요? 이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올리세요 했는데 딱참지해가지고 걸려서 나올 때. 이야. 아침 같은 분 진짜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아 근데 사장님 진, 진작에 요줄 이쓰시지아 아침 썼어요. 근데... 아침 쓰셨어요? 아, 오, 지금 보니까 훅킹 되게 멋있게 하시는 거요 이만큼 이렇게 좀. 이거, 이 비싼 거, 훅, 이대로 방치하시면, 오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옆에 거랑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아, 예. 그냥 또 너무 안쪽으로 확 집어넣으셔도 안 되고. 아, 이제 본전 했어. <웃음> 목표 한번 같아, 이제. 문의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비 선비로 처음에 장비 세팅하실 때도 저렴하게 맞출 수 있어서 맞출 수 있게 그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해가지고 저희는 컨셉이 없었는데 자연히 그냥 서민적으로 컨셉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오우! 선 좋다 이런 거 나오면 방생 없죠 철박인데 오! <웃음> 와, 무지 재삼을 <죄송할> 뻔했네. <웃음> 자, 가지채비가 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 제일 큰 수확 같아요. 가지채비의 감을 찾았다는 것. 아 진짜. 제가 초보아인데 아예 요즘에 가지채비 감을 몰라가지고 어 괜찮아요 방생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바디가 축광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보통 왕눈이가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뒤에 우레탄 폼을 해서 띄웠어요 그리고 여기 이 싱커를 와 히트! 싱, 싱커를 앞에 제가 니퍼로 조금 조금 뛰면서 농도, 바닷물 농도 3.4%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옆으로 해서 천천히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cm 가라앉는데 4초 정도 걸립니다 1m 정도 가라앉는데 약한 13초 정도,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아이고 <웃음> <웃음> 저도 왕눈인데 <막는인데 웃음> 제가 가지를 쓸때 바닥을 콕콕 찍고 싶어가지고 가지를 썼는데 그 바닥 콕콕 찍는 걸 잊어버렸었어요. 뭐야 처음엔 조그만 거 같은데. 아이고 이게 뭐라고 해도 아이고 딸피 <웃음> 화투 전문용 딸피 이쪽, 이쪽 라인이 입질이 좋은가 봅니다 확실히 제가 이 수평의 길을 자작을 한게 가지를 채비를 길게 썼는데 앞고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바으로 가라앉는다거나 그러면 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한 조류에 수평으로 유용할수 있는 요줄이라든지, 예마시타, 개들은 완벽한 수평이잖아요. 저는 어떤 액션을 주려고 콕콕 찍는 게 아니고 무게감 느끼려고. 해서. 그러다 쭉 끌어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 깔짝깔짝 하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쪼 바닥에서 조금 콕콕 찍을 때 매달려 있는지, 매달려 있는지 보고 알아보려고. 그게 자연스러운 액션을 연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와, 세 분이 서있죠? 또 잡으셨어, 와, 와 난리 났어 이제 히트, 야, 다들 히트 하시네, 다들. 저 중간에 형님만 딱 히트 하시면 되겠는데. <웃음> 아, 이 잡으실 거예요. 자, 이 요건 확실한 면방생이죠. 파란색 써보셔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예,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오시네요 한 50마리 돼요? 그래 안갖고 같은데요 카운터기 안갖고 다니시는구나 예, 예. 카운터기 왜 한번 갖고 다니실만한데 아이 잡아야지 아, 이거, 이거 누를 시간인데 아, 빨리 내려야지 그러니까 내, 내리는 동안에 <웃음> 누르셔야지 아니 카운터기 살 <웃음> 카운터기 살떨어 없고 요즈리 살떨어 있고 한 시간 반 남았어요? <웃음> 한 마리 왔습니다 20마리째 잠잠, 잠 찾았어 완벽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 찾았어요 폭폭 찍다보면 뭔가 평소에 콕콕 찌는거랑 다르게 뭔가 찍힙니다 <놀람> 고맙습니다 오그이오 크다 와호떡은 진짜 크고 있네 네 <웃음> 오우 <웃음> <웃음> 아이고 이제 못 잡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2 0 마리 잡았습니다. 됐어요. 저기 피날레인가? 와 철박이보다 좀더큰 대포알까지는 아닌데 준 준대포? 기본을 몰랐잖아요. 오오 어, 릴링을 못 쳤는데. 많이 감 잡았어 야넌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에이 잡았어. 어 이건 작지 않아. 왜요? 어디로 갈요 조금이도 잡은니 됐죠. 점점 간더 잡고 있어. 가보신거보다 가지채비 감이 더 좋아요 감자다 쭈꾸미인가? 쭈꾸미 같은데? <웃음> 사이즈는 적당하네요 가지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유형 액션이 나오고 아무를더니아 이거 가보자 환장하 지금 네아 그래도 뭐한 마리 더 잡아가나 되자 보아나 자프로가 너무 감사하네 감사하네 옆에 계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힌트를 얻었어요 저만의 저만의 낚시 1년만이라고 다 잊어버렸던 저만이 났어요자 올리세요 철수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그, 오징어 많이 잡아서 콜라 가득 보내드리라는데 어제보다 수강이 더 안좋네요 오늘 이제 바다를 알 수가 없네요 좋아가아 오늘 다른건 모르겠고 감찾았다는게 너무 고맙네요 무창포 갔다가 무창포에서 거의 꼴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녹동항에 갔죠 녹동항에서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잡았나 프로우가 너무 좋네요 밥뭐 이런 것도 다 좋긴 하지만 오늘 감찾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잘 탔어 프로. 자 오늘 프로우와 함께 했습니다 군산에 서해 바다 낚시 낚시점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배래요 저는 몰라서 구독자님께 추천받아 갖고 왔는데 사무장님께서 친절하시고 선생님 수심 깊은데도 줄잘 잡아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응. 아예저 오늘 열일 구독자님한테 너무너무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네 뭐, 뭐, 들어봤는데 앞판에 뭐, 뭐, 뭐, 뭐, 뭐. 주꾸미는 막 쏟아지듯이 잡았고 네. <웃음> 가보징어 요만한 거 추만한 거 이런 것도 다인지하게 알겠더라고요 아, 아, 왜? 오, 전에만 알았으면 좀 잡았을 오전은, 것 같은데. 아, 저한테 한턱 쏘는 거네? 예. 아, 쏘지 뭐못 가, 이거. <웃음> 아, 근데 제가 술을 끊었는데 저도요. <웃음> 어, 그러세요? 저도 술안 담고 요 어, 아, 이야, 훌륭하시네. 자, 아이고, 암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예. 예. 네. 오,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네 그게 편하죠. 오, 뼈를 아예 빼가시네? 오, 딱딱한 곳에 대고 꾹 누르시면 뼈만 쏙 빠집니다. 이야. <웃음>